추락에 따른 경추 손상으로 중추신경계의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때 제2급 장애 등급의 치료연금일시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 0 2 0가567790 토대로 연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4년경 치료연금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기간중 참수카마 공장내에서 지게차의 보조석에 탑승하였다가 4,5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로 경추,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 불안전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과 원고가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제2급 장애 등급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장애 상태는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제2급 장애 등급인 중추신경계의 뚜렷한 장애로 인하여 평생토록 수식 간호를 받아야 할 때에 해당한다고 보면 상당하고 을 제1,2호증의 각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관상 제2급 장애란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으로 받아야 할 때를 뜻하며 장애 상태의 등급이 제1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에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애 상태의 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체감정서에는 외견상 관찰되는 상아지 마비 정도에 비해 실제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한 보행, 이동, 식사, 용변 처리, 침상 및 의자에서 앉고 서는 기본생활 수행능력이 더욱 감소되어 있어 기본생활 시 수시, 개호가 여명 동안 반드시 필요한 상태이다고 하면서 원고의 장애 상태가 이 사건 약관의 장애 등급 분류표상 제2급에 해당한다고 감정하였습니다. D 병원 후유장애 진단서에는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에 해당하고 영구적인 장애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e 병원 소견서에는 6개월간 충분한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누운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일어나 앉기가 불가능하고 기립 후평지에서 독립보행이 가능하기는 하나, 균형 감각 저하가 동반되어 낙상 위험이 있어 보호자의 감독을 요하고 샤워, 목욕, 배변, 배뇨, 뒤처리, 옷 입고 걷기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정상 범위, 회복 가능성은 적으며 후유장애가 예상된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의료자문 회신서는 원고를 대면 진료한 이후 작성한 자료가 아니고 손해사정 보고서 이 또한 의료인이 아닌 손해사정 회사가 피고의 요청을 받고 위각 진단서 또는 소견서들과 위 의료자문회신서 등을 분석한 자료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지 병원의 피고에 대한 의료자문회신서에 따르면 원고는 제2급 장애등급에 해당한다고 라 배신하였습니다. 이 사건 약관에서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식간호를 받아야 할때 제2급 장애등급에 해당하게 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중추신경계 손상만이 평생토록 수식간호를 피요케 하는 유일한 원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간병인은 보안 감정 결과에서 이전 감정에서 언급한 말초신경 손상에 의한 관절구축은 원고에게 나타나는 상지 관절구축의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그러한 후유증과 관계없이 원고에게는 중추신경계 손상시에만 나타나는 간대성, 경련, 운동실조성, 보행장애 등이 나타나는 바 중추신경계의 뚜렷한 장애로 판정된다 할 것입니다. 감정위는 원고는 침상이동이 거의 불가능하며 보행뿐만 아니라 서는 것조차 매우 힘들어 주변 도움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운동실조성, 보행장애 및 균형감각저하가 있는 중추신경계 손상환자는 혼자 서 있거나 보행시 넘어짐에 의한 외상 가능성이 높아 의학적으로 이동시 항상 보조기나 간병인의 도움을 추천하고 있다고 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